안녕하십니까. 베로니카입니다. 오늘의 세 문장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장, 설마 하는 문장입니다. 어떻게 표현하냐고요? 혹시, maybe, perhaps가 떠오르셨나요? You don't say입니다. 설마, 말도 안돼 하는 표현으로 get out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. 두 번째 문장은 이제 겨우 발음 말하네. Now you're talking. Now you're talking. 이제 겨우 말이 좀 통하는구만. 이제 발음 말하는구만. 세 번째 문장 날 뭘로 보는 거야? Who are you talking to? 나잖아 Who are you talking to? 같은 표현으로 Who do you take me on? Who do you take me on?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지, Who am I talking to?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Who am I talking to?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 누구지? 평소에 알던 당신이 아닌데요 Who am I talking to? 왜 이렇게 오늘 달라? 할때 Who am I talking to?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간단히 복습. 첫 번째 문장. 설마, you don't say. 두 번째 문장. 이제 발음말 하는군요. No, w you're talking. 세 번째 문장. Who are you talking to? 오늘의 세 문장 여기까지. Bye-bye.